피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누런 색깔이 유럽. 여기가 아, 여기... 여기 무조건 이제 안 좋은 건 숨. 비끈인 이유는 뭐예요? 비끈이 이제 머리 이끈은 혹시 물렁물렁한 건 무조건 아, 사지 말아요. 아, 물렁물렁한 물론... 거. <관계> <하고 있는 중>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이 어시장에 가게 되면 여러가지 각각류들이 있죠. 킹크랩도 있고요 대게도 있고 랍스터도 있고 꽃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항상 어려운게 뭐냐면 이 각각류를 어떤 포인트를 두고서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량진에 있는 믿음수산 사장님한테 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이네 가지 종류의 이 각각류를 고를 때 어떤 포인트를 두고 이제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약간 인터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제 나레이션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다리 없는 놈이 음. 조금 다르는데 음. 그러니까 이런 개들이 좀 살이 아해져고 음. 이게 육안을, 어. 어, 이렇게. 음. 육안으로 육안으로 볼때는 음. 다리가 너무 없어서 손님들이 음. 꺼려하는게 많아요 다리가 많이 떨어져서 근데 물건으로 따지면 특히 얘네는 몸통이 음. 울렁울렁 거리면 안되거든 아, 특히 우리가 그렇다. 대충 육안으로만 봐도 얘는 안 좋은 거예요 얘는 이 몸통을 봤을 때 아, 일단 그렇다. 거뭇거뭇하고 네. 한 거는 수족관은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아. 아예 산지 자체에서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다는게 그래서 여기 를 보시면 일단 만져봤을 때 어, 이렇게, 들어가네. 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몸에, 몸 안에 이제 살이 좀 없다는 뜻이그 음. 다리를 만져봤을 때 얘도 좀 네. 몸에 없으니까는 다리도 당연히 살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얘도 봐도 얘는 색깔 좋아요 음. 우리가 산디, 모르는 사람들 봤을 때는 색깔이 너무 좋아 음. 얘는 장색깔은 좋을 것같아장색깔은 네. 좋은데 단지 얘도 수율은 떨어져요 얘보다 음. 얘보다 왜냐면 얘는 등을에 단단하고 음. 다리를 만져봤을 때도 얘는 만져지는 음. 게 틀리거든요 얘랑 음. 그리 얘도 색깔은 좋지만은 만져봤을 때 물렁물렁 아, 물렁물렁 물렁물렁하고. 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포인트를 뭘로 잡아야 돼? 요 포인트 봤을 때 일단은 색깔, 얘는 색깔 좋은 거 일단 얘 좋다고 생각하셔야 을 돼. 근데 둥, 네, 얘는 장색깔은 좋을 거예요 음. 근데 만져봤을 때 이제 만져보셔야 돼. 음. 이거는 보지 마시고. 여기, 네, 여기 만져봤을 때 여기 가 물렁물렁거리면 아, 살이든 수혈은 약, 그러니까 장은 괜찮은데. 수 약하다는 거를 예, 쓴거요 그 색깔은 음. 이런 것들이 좋아요 이렇게 좀 하얀 것들이 약간 하얀 것들 음. 아. 특히 이렇게 뇌는 우리가 꽃게가 꽃게랑 좀 다르게 꽃게는 묵은게라 해갖고 네, 약간 누런 거그 누런 거 이제 봄에 잡혀야 될게안 잡힌 애들이 음. 수유그 바다에 깊숙이 있어서 안 잡힌 음. 애들이 있어요 걔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대게 같은 경우는 색깔이 하얀 거 좀, 예. 네, 이거 하얀건 딱 만져봐도 음. 그냥 달라요. 그렇구 음. 깨끗한거에요. 음. 얘는 딱 색깔만 봐도 아 얘는 수이 약할 음. 것 같다는 그냥 감이 오는 거 같아요. 음. 얘도 음.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는 좋은거예요 다리를 딱 피고 있는 게 좋은 음, 거. 그렇죠. 아무리 봐도 얘는 활성도가 좋은 애들이죠. 음. 음. 얘도 색깔이 좋잖아요. 네. 음. 이, 이런 색깔만 들좀 피하시면 돼이 누런. 색깔 있잖아요. 그런 애에 확실히. 같은 누런 색이어도 이 색깔이랑 이거랑은 달라요. 달라. 때문에 항상 수율이 서로가 차이가 나요. <목소리> <목소리> 여하튼 B급인데 다리를 만져봤을 때 사실 이렇게 물이 나오죠. 지거는 녹지 않습니까? 마녀생 얘는 그리고 여기 마디를 한번 보시면 물론 이렇게 볼록 나와있어요. 그러면 네. 이 마디는 그래도 살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에요. 단지 여기 다리살이 다리 다리 좀 약할 뿐이에요. <목소리>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한한 70% 는 생각은요. 이 얘는 얘는 70% 얘는 한 50% 생각하는데 70%짜리는 그래도 만져봤을 때좀 들어간 들어간 느낌이 덜해요. 얘보다 확실히 탄력이 네, 탄력이 좀더 있고 그리고 만져봤을 때 확실히 예, 들어가는 정도가 다르고 네. 그다음에 또 봐야 될게또 뭐가 네. 좀 봐야 될 거는 일단은 얘들 활성도죠. 그리고 잘 움직이는거? 네. 거. 잘 움직이는거. 활성도를 우리가 꼭 봐야되고 이 배를... 우리 배같은 가입... 경우는 얘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야 돼. 어, 네. 얘가 벌어져 있으면 배는 이제 곧 죽어가는 애들이라 어, 이제 꼬물이라 하죠. 우리가. 네네. 네. 그리고 얘가 바짝 붙어있어 그리고 얘가 배가 이렇게 꺼지는 것보다 좀더블록하게 올라오는게 더. 올라오는 게 음... 이렇게 올라온니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배가 좀, 좀 꺼졌잖아요. 그러면 거. 내장이 조금 어 적을 수 가능성이 조금 있어. 하지 뭐 나머지는 뭐 손님들이 손님들 일단 다리만 만져봐도 음, 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네. 선어 보수 찬 것들은 선어 보수 찬 것들은 네. 이게 선어 보수 찬 거예요. 네. 네. 얘가 복수 찬거예요 얘는 이제 한 수요일에 한 이제 60에서 70 사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게 우리 상인들도 헷갈리는게 얘가 지금 만져봤을 때는 좀 어느정도 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근데 복수가 찼으면 은 만약 이 우리가 입을 따갖고 피를 빼주잖아요 그럼 얘가 수분이 이제 쭉 빠져요 얘가 지금 물이 차있는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 지금 내가 만져봤, 는 시장에서 이, 어? 이 정도 봤을 때한 70% 생각하고 가져갔는데, 지하에서 피를 따고 이 복수를 다 빼주고 나니까는 얘가 이제 물게 다 빠지면서 수율이 아. 생각보다 더 적게 나올 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 우리 이거는 우리 상인들도 좀 이제 헷갈려. 아. 그 수율이 어느 정도 가능이한60 정도 나는 생각할 때 좀. 음, 좀 짭짤하겠네. 음, 네, 그렇죠. 그럼 선언은 무엇보다 냄새가 안 나요. 일단 무조건 여기, 여기 배 배에서 여기를 맡아봐요. 아, 여기가 여기. 여기 무조건 이제 안 좋은 건 냄새가 나요. 음, 그래갖고 여기 아가미는 쪽에 이 같은 아예 냄새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음. 제가 항상 경매를 볼 때도 이 배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배를 봤을 때 네. 얘가 맑잖아요. 안 좋은 것들은 노란게 터져요이 노란게 어 있는 게 있어요. 안 좋은 것들이 지금 제가 물건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내장을 열어봤을 때, 이 노란색이 터져버리면 걔는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한번 뒤에 봐갖고, 여기를 한번 냄새를 맡아봐야 요 여기를. 그럼 냄새가 맡아서 뭔가. 손나사게 냄새 맡은 경 네, 맞아요.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음. 또 그런 거는 이제 하셔시죠 음. 얘가 수족관에서. 이, 봐봐, 이게 배가 꺼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장이 이제 조금 적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 이게 푹 들어가 버리면? 응. 그러니까 적당하게 부풀어 그렇죠. 있는 게 좋은 거네요. 적당하게 부풀어 있으면 물만 잘 빼주면 충분히 먹을만 한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배가 좀 꺼져 있으면 내장 자체가 일단 음. 좀 적을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기. 랍터죠. 랍스터도... 이거는 벌어진 거 어, 얘기해 주세요.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그냥 이제 먹을만한 찜, 찜 활용. 그냥 얘보다는, 얘보다는 얘가 나, 얘가 나요. 얘가 나요. 음. 이건 다두 개의 스컷이네요? 네, 다 스컷. 좁잖아. 음. 얘는 좁아갖고, 얘는 우리가 스컷도 생각하면, 네, 수컷 생각해 랍스터는 암컷보다암컷은 넓어갖고 아래 품기 때문에 네. 살이 적을 확률이 커요. 음. 그래서 수컷이 값이 암컷보다 많이 비어요 음. 고를 때는 이제 딱 소비자들이 봤을 때 대가리 양손 물러 보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기본. 가장 손님들이 가장 잘 아는 게 이제 대가리 만져본 거 그것도 가장 중요하게아데선어를 네. <웃음> 결국 고를 때는 이거예요. 네. 여기가 벌어지면, 네. 물론 지금 얘도 벌어져 있어요. 그럼, 그러면 벌어졌을 때, 여기 냄새를 또 맡아봐야 돼. 아, 벌어졌을 때도. 그러면, 근데 얘 냄새 안 나요. 그럼 아직까지는 선도가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에요. 얘는 이제 조금씩 냄새가 나요. 아까 얘, 얘가 훨씬 낫다 했잖아요. 얘는 이제 조금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그러면 얘가 이제 나중에 오후, 오후가 되면은 이 내장이 이제 흘러내리면서 초록색깔로 변해요. 아, 초록색으로? 네, 아, 위아 음. 내장이. 얘도 쓴 놈이라 그래도 살은 어느 정도. 비급인 이유는 뭐예요? 비급인 이제 머리통. 아, 네. 아 여기가. 여기가 이제 네.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살이 조금 적을 가능성이 있어. 음. 음. 근데 예, 선도는 얘를 훔치는 거 아, 여보. 그면 러 낙서는 그것만 보면 되겠네요. 네. 이게 네. 꽃게는 저희가 들어온 게 집게다리가 있고 네. 작업을 안 이제 작업을 안한 다리라 해요. 음. 그래고또 이제 잘린 대게가 있는데 얘네가 우리가 섞어서 사는 게이 집게다리가 물건이 시알이 훨씬 좋을 때가 많아요. 아. 그래갖고 저희가 얘가 얘를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를 꺼려하는 이유가 서로 물어 뜯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아요. 한 망에 죽는 경우가 많아나서 죽는, 죽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우리가 상인들이 파는 입장에서 우리가 꺼려하는 것 뿐이지 드신 데는 전혀 문제가 음, 없는 거예요. 물건을 똑같이 배때기 만져보고 양쪽에? 네, 까딱, 까딱, 까딱. 얘는 물건 좋은 놈이에요. 우리 암놈 같은 경우는 여기 알이 있어요. 알이 네, 알 색깔 알, 여기까지 알. 이제 차기 시작하면 은 대부분 이제 보면은 여기까지 다 보일 거예요. 응. 조금...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는 우리 암케 드시려면 이제 응, 10월 중순이 넘어가요. 10월 말부터 아. 이제 드신 아. 게좀 안정적으로 알이, 응. 어느 좀 아. 아. 그래. 네, 알이 어느 정도 좀 가장 싸게 먹으면서 그래도 알 어느 정도 있는, 아. 있는 아. 물건 아. 드실 아. 수 있는 아.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꽃게 같은 경우는 일단 배를 기본적으로 만져봐야 돼요. 아. 여기 아랫배, 아래 배. 아. 아래쪽을 아. 눌러봐야 돼요. 아래쪽, 아래쪽을 네. 네. 눌러보시고. 그리고 아. 이 다리 마디가 투명한 게 있어요. 만초. 투명한 애들 있어요. 음. 투명한 애들. 음. 지금 이렇게 투명한 애들 있죠? 다리가 투명하잖아 어, 맞죠? 네. 우리 하얀색같이 그 단백질 같이치 음. 보이지가 않고 얘, 이게 지금 다리가 이 색깔 말고 음. 이 다리 봤을 때여기 투명한 애들. 음. 네. 그러면 이제 몸통이 조금 물들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럼 여기 만져보시면 네. 네. 네. 네. 네. 파, 매듭, 매듭. 여기가 좀말랑말랑합니 음. 만져보시면 들어가네. 네. 그러면 좀 이제 되게 고게를 만졌을 때, 아까 몸통에 조금 이쪽은 음. 비열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얘는 그래도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에요. 음. 진짜 물렁물렁한 게 있어요. 진짜 물렁물렁한 거는 얘는 들기만 해도 가벼운 애도 있어요. 어, 맞아요. 그리고 꽃게는 사실 저희 같은 상인들이야 집게마음에 묵직한 느낌이 있거든요 음, 네. 그걸 사실 성인들이 사는 줄 알아요 아, 얘는 좋다 안좋다는 걸알아 음. 만져보기만 딱 들면 음. 얘 같은 경우는 좋은거에요 음. 음. 이거 다리 떠어 얼마라 그랬지? 꽃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음. 붉은색 띄는게 네. 네. 맛있어요 얘는. 아 이렇게 붉은색 띄는거? 음. 붉은빛도 띄는 음. 그러니까 얘는 정말 좋은거에꽃게마일 색깔이 좀맵기도 이런거는 거의 안좋을 요 수... 음. 약간 그 묵은 게 누런색 그 색깔 생각하면 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꽃게는 색깔이 얘랑 다르게 꽃게는 이렇게 붉은색 띠는 게 좋은 거예요. 음. 얘도 정말 단단한이 제가 뭐좀 나쁜 걸좀골라들 보여드리고 싶은데 얘를. 여기도 여기가 이제 조금 투명해요. 어, 그러네. 그러면 여기 좀 말라보면 좀 물렁물렁해요. 이게 또 움직일 정도로 예, 물렁. 여기가 또 물렁물렁해요. 네. 그런 걸로 이제.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속겠는 근데 이러면 이제 우리가 유광 음막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혹시 물렁물렁한 거는 무조건 사지 말아 물렁물렁한 거. 톱밥에 자꾸 이게 배송을 우리 할때밥에 담아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꽃게 같은 경우는 빙장처리를 해야 돼. 왜냐면 얘네들은 살아있으면 다리가 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초밥을 넣는 이유가 애가기는 살아있게 뭔가 그 조성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얘는 스트레스 받아서 다리가 다 떨어져 버리고 죽어버니까 살이 빠져버려 스트레스 받으면. 얘는 기적, 빙장 처리하고, 빙절 시킨 다음에 죽이는 게 제일 낫거든요 아, 그래서. 음, 그래서 빙장 처리 하시는 게 제일 그 손님들이 톱밥보다는 빙장 처리하는 게 훨씬 낫다는 물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네. 가장 좋고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빙장이고, 그 다음에 톱밥이네 이제 우리가 배송 보낼 때는 빙장으로 보고 처리해야 되죠 음. 음. 근데 제가, 이거는 음. 사실 물건 불르는 거는 상인들마다 다 달라요 보는 기준이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도 보는 거고. 네, 우리 몇 가지만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어시장 가서 호갱 당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아는 척하는 게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